데잘 네, 찍었었는데 안 됐네 오늘은 지우 아빠의 열탕 소독하는 날 소독하는 날아다 <웃음> 어, 어, 어, 어. <웃음> 어깨 너무 넓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제가 수영을 하거든요? <웃음> 잠깐만, 아 잠깐만. 우리 남편 최희꺼 라고 해줘야지 다 잘하겠지? 그치? 갓도 쩐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어, 뭐? 웃겨봐. <웃음> 이거는 뭔가 데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나는 지우 근육병부터 먼저. 음. 물티니까 조심해야돼 엄청 뜨거게 어떻게든, 어떻든어떻게드어이나든역떻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미역? 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생이떻생이 일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할까? 아, 슈이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다른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 등 신랑감이 뭐필요한거가 남이 보기엔일등실랑감인데 내가 보기에는 등 신랑감이 안했을거지 응 쇼윈도 우리 집은 쇼윈도 그렇게 따지면 그 나도 1등 신곡감은 아니잖아 맞아 우리 쇼니 1등 신곡감이지 왜? 너는 왜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뭐 살림을 완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육어를 완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 그렇다고 내가 뭐 어, 약간 저 우리나라 전통적인 현무양차 스타일은 절대 아니잖아. 이것도 물에 넣어도 돼요? 어. 뭐든지 왜? 왜? 왜? <웃음> 그놈의 배! <다음에 왜? 웃음> 맨날 어왜 그래야 돼? 이러잖아. 어수현이말 듣다 너무 많이 넣었어. <웃음> <웃음> 왜? <웃음> 그러게 내가 왜 그러실까? 물에 푹담기게 이렇게 넣어줘야 돼 열탕 소독을 할 때는 그 제품이 열탕 소독을 해도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열받으면 몸에 안좋게 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 안요 저열탕소독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적 있어요. 아 이제 고백한 거? <웃음> 네. 뭐뭐 <웃음> 뭐 했는데? 저 지금 쏘서 대형한 거 중에 입에 빠는 거한개 녹여 먹었어요. <웃음> <웃음> 녹았어? 그래 그런 거 녹으면 환경 호르몬 나와 환경 호르몬. <웃음> 저거 반납할 때 계산해줘야 될 거야. <웃음> 아, 어뭐뭘 녹였지? <웃음> 아 빨간색 노트는 자리표. 저기 저기 하는 거 어. 점퍼 저기 뭐 어. 내가 언제 말했어? 내가 보니까 가격이 만 원이더라고 한 개. 아 저거 빌리는데 3만 원인데 <웃음> 하나 녹여 보니까 만원 줘야 돼. 그냥 저도 모르겠는데요. 얘가 사이즈가 줄었어. <웃음> 얘가 카칠 <웃음> 카칠해. <웃음> 딱딱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원래 아기들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네, 원래는 열탕소독을 할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지? 음. 왜냐은총다 물고 빨고 하는데 그래서 찝찝해서 다 뗐는데 음. 혹시나 싶어서 한번 물에 담가봤는데 쪼그라들면서 찝은 이 찝게 짝까지 나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얘기 안 하고 있었어. 왜니왜 그럼 얘기 안 한지 내한테 갑자기 부부싸움으로 변질왜 <웃음> 내한테 얘기 안 I d 그런거? 어? 저만 I did. I d 기 d I did. 나 did. I did. I 게 i d 도 얘기 안 하잖아. d 뭐 얘기 안 했는데. d 얘기 i 어 I did. I did. 까 내가 모르는 i <웃음> 어, 굉장한 논리다 분명 오빠도 잘못하고 했던 게 있을 텐데 나한테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다 어. 나는 다 얘기하는데